그만큼 모시겠습니다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c c 이찬 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어, 마무리가 어때요? 괜찮죠? 저 에코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에코노트를 잘 쓰시는 분들의 다양한. 모시트볼 보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때관심 있어서 어느 강사의 강을 들으러 가면 그분의 사용 모습만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시면 최소한 세4 분의 사용 모습들을 좀 어떤 비결들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큐에 뭐인타네피 정도 되잖아요.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단지 아쉬운 게 뭐냐면 시간이 좀 짧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면 매달 오시면 돼요. 그렇죠. 네. 매달 아마 이곳에서 이제 한 번씩 열릴 테니까 시간 되실 때 오시면 에버르트 계속 잘 사용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 아날로그 기의 장점을 에버르트 방어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좀 아날로그 기하잖아요. 에보르트 으시지 중에서 아날로그를 담당하고 있고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보르트 디지. 디지털 기록 도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네, 에버노트에 대해서 관심 있어 다 오신 거예요. 아날로그 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디지털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아날로그를 추가적으로 보충해주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제가 이미지를 그냥 갖다 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상징하지 않을까 싶어서 복수리의 모습이 날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좀 가져다 썼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멀리 높이 달라야 되죠. 그리고 원활한 까지 가야 돼요. 네. 각자 방향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힘차게 날지짓를 하고, 높이도 멀리 날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날아가다가 먹이가 있으면, 신속하게 하강해서 먹이를 낚아채야 되거든요. 그때, 그때 필요한 게, 아마도 날개 근육일 것 같아요. 튼실한 근육이 있어야, 그래야 원하는 그런 행동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근육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육이, 뭐, 일단 생각나는게 이제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될거고요. 그래서 튼튼한 체력을 키워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좋은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될것 같고 또 독서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것들. 자, 다 어느정도 포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기록하고 이를 활용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직접 근육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라고 생각을 한거죠. 자 그러면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게 필요할까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생각해보니까 이거죠. 아날로그 기록관리 도구, 종이와 펜과 디지털 기록관리 도구, 에버러트, 엔드, 도등 이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기록관리 도구에 이 두가지 외에 뭐 다른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두가지가 필요한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까는 디지털 기록관리 부분에 에버로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왔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수 있는 이 아날로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장점이 아날로그 도구에는 뭐가 있고 디지털 기업 도구에는 뭐가 있을까? 왜냐면 이거 한번 고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동기부를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저는 제 답대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날로그 기록 관리도 장점. 아날로그 기록의 장점. 감성. 감성. 감성. 네. 감성. 감성. <웃음> <웃음> <웃음> 자 바로 나갑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이 시간에도 되만한안될 때도 다 하나. 뭐가 있을까요? 빨리, 생각 정리할, 바로 기록할 수있까 바로 기록할 수 있다, 생각 정리할 수 있다. 네네, 네, 다그렇죠또 네. <웃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중복되이도 하죠. 속도라고 하면, 그친구면 디지털이 좀 무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 정리는 디지털 어, 마인드맵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긴 한데, 아날로그만의 독특한 감성이 있는 거죠, 그죠? 아, 또다른게 뭐가 있을까요? 인간적인고 인간적인 거요. 아, 네, 이게 네. 중요해서 감성 적어야좀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생각이 네. 안 나서 아요 디지털의 장점으로 디지털 장점 뭐가 있을까요? 디지털 기록도의 장점은 자, 예 검색이 쉽다. 제일 강력한 장점이죠. 다들 한는거 공유가 가능하다. 공유. 음. 예, 그렇죠.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영구적 보존이에요. 네, 저도 좀 궁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이런 정도 나왔어요.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당장 생각이 안 나서 말씀해 을주신 어떤 부분이 있을 텐데 어, 그렇죠. 공감이 되시죠? 저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손기록에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나온 것들이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나 자유 메모 같은 데 강점이 있고요. 지속 사용 가능하죠. 저는 엄청 필요 없잖아요. 네, 그죠? 강력한 학습기능. 예. 네. 어, 이 디지털보다 손을 쓰는 것에 더 학습적인 효과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가 결과 그렇게 나옵니다. 아, 손기록이 편리한 상황이 있죠. 지금은 뭐, 어렵게 편리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회의 상황에 그 유튜브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좀 불편할 수도 있죠. 한자 보기에 약간 거말정도 정말 때도 있고요. 네. 그때는 정말 정말 필리 정말 정말 정말 정죠 디지털 말정는뭐말정 단점이죠. 말 정말 정말 정말 고 아까 나와말 정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성기록과 지설용 각각의 다른 대로의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즘 시대에 무슨 성기록이야 잘뭐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좀어리서은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아, 이거 뭐, 나 그래도 구간이 망가이지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라거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기록의 장점. 그죠? 그것과 디지털 기록의 장점을 잘 취합해서 다 쓰는 게더 선명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 라이팅 혹은 디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더 낫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컷트를 제가 좀 뽑아왔는데, 어, 이게 지금 어떤 한 노트예요. 10월 14일에 하루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그날 뭔가 필기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간단히 정리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 있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 하루에 아날로그를 쓴 것과 디지털 로고, 디지털과 여기에 음성도 들어갈 수도 있고, 사진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기록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일단은 노트기를 다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어서 에버노트 바로 보낼 수있고 공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음성 로고에서도 보낼 수 있고요. 또한 가지 방식으로 에버노트에 바로 하나하나 노트들을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저녁에 그 해당 이제 일기성 일기에 해당되는 그런 노트들이 있어요. 다른 뭐 다른 노트보다 하나로 취합하면 그한 노트로 만으면 좋은 그런 성격의 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 이른상태에서 딱딱 찍으면 에버노트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에 하나 뜨죠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거기서 뭉을를 하나로 합쳐버리면 <웃음> 이런 식으로 원래 하나하나 독립되어 있는 뭉들이 하나로 뭉쳐지죠. 그치? 그렇게 그 해서 날짜를 써놓고 어저 같은 경우태그에 아이오니에 IDI 해가지고 달아놔요 그리고 저 태그를 가로가기 영역으로 가로가기 영역이라고 있, 있잖아요. 거기다 갔다 놓으면 그, 그것만 두르면 매일의 기록들이 쫙 뜨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일기의 하루 기록을 정리를 하는데 어, 일기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하루에 사건의 감상들만 적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하루에 사실 기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일기라고 할수 있죠. 네, 그렇다그에서 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자 이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안되고 일단 이해지문만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냥 그 노트를 합쳐버리면 여기에 그 붉은 바가 생기고 되게 막 번거롭게 생, 에, 그렇게 생길 거예요노트 합쳐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는요, 알아두세요. 옵션에 그 도구의 옵션에 노트에 들어가면 고급 옵션 푸시를 할때 눈차지 어, 옵션이 생겨요. 그냥 이거 체크 안면 안됩니다. 그때 가로선으로 구분할 노트합치기라고 하시면 네, 간단한 이렇게 표기가 돼요. 이걸 안하면 굉장히 뭐 어, 거치장처럼 두꺼운 바가 형성돼서 가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소리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었죠? 그리고 이거는요, 이렇게 타이핑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iOS든 에 안드로이든 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하는 기능이 있죠? 아시죠? 그냥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 아니면 뭔가 얘기를 쓰고 싶을 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동 중에라도 음성을 텍스트로 변하면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상진 찍어, 감정을 적을 수도 있죠?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적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한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하나하나에 노트 드렸는데 저녁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합쳐 놓은 겁니다. 그 보이스트 테스트가 거의 무슨 같은 경우 90% 정도까지 정확하게 받아 적기를 해요. 그러나 아침끼도 안찍혀있고요좀 오류들이 있죠. 그런거를 저녁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다시 리마이드하는거예요 복습을 하는거예요 피드백을 하는거예요 저는 그게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고 뭐 사진들 얻고 이런식으로 에버티 cc 썰티핏이네요. 얻고 음성녹음 집어넣은거고요. 이런거 다 그냥 한 다음에 공유시키면 돼요. 바로받고 에버네티 일단 다던져놓는거죠 나중에 저녁에 다쳐진겁니다 전화통화 내용도 기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녹음할 수 있죠. 또파일관리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여기서 쓸수 있어요. 필요한 내용이라든지요. 그 밑에는 뭐냐면 아, 제가 그 아날로그에 시간관리와 할일관리한 것을 또 찍어서 저렇게 아, 집어넣은 겁니다. 저것도 시간은 걸리지 않아요 금방 할수 있어요. 하루 기록을 완료한다면 찍어서 바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식으로 뭐냐면 이렇게 디지털화한거예요 아날로그 기록까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검색이 가능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부재하다냐면 이게 언제 내가 다시 찾아볼지는 몰라도 언젠가 필요하다면 검색 위에서 수면에 내려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꺼내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워트는 검색이 가장 강력한 장점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쓰는 이유가 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무슨 특정한 어, 형식 없이 템플릿 굳이 쓰지 않아도 막 저장을 해놔도요.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한분집은 아, 보지 않는다시대에 나중에 정작 정말 필요할 때 빠짐없이 다 긁어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아날로그 노트에 기록했던 모든 것까지. 자, 근데 필기도 원래는 검색이 가능해요. 그 프리, 프리미엄이 이제부터 필기 검색도 가능합니다. 랩픽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죠. 한 뭐, 50, 6 0 되나요? 자기 필기 스타일에 따라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필기까지 다 검색해내기 위해서는 작가의 수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아날로그 보 중에 필요한 어떤 키워드들 밑에다가 뭐든 만 해놓으면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사람 이름으로부터 거의 대부분 다 연결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키워드가 저 저런 페이지에 신중히 <웃음> 해면되더라고요 그렇게 만해놔도 웬만한 필요한 것들이 다걸리더란 말이죠. 사람 이름으로. 주로. 그런 식으로 자, 사진 밑에다가 간단하게 워딩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국 기록이 많지 않다. 그런 경우는 이런 템플릿을 좀 활용하시면 되겠죠. 어, 이게 이제 에버노트 매년 그 오픈하는 먼틀리, 위클리, 이열리 그런 템플릿이에요. 이거 그냥 갖다 쓰실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찍어버 수도 있죠. 사진을 찍어서 찍어버 수도 있고요. 그 위에다가 필요한 어, 키워들을 저한테 갖다 놓으면 가걸리죠 걸린 다음에 필요한,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다 확대가 가능해요. 확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여기다 다시 살짝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하루 기록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날로그와 디지털 도구를, 디지털 기록도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기록하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뭐 저것도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저게 다 집어넣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사진 찍는 툴이 에버노트 앱이 있는 거 아시죠? 스캔 방식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그냥 풍경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는 캔 스캐너를 앱으로 드론쓸수 있고요. 그걸 사용해서 에버노트로 다시 포워딩을 합니다. 그냥 무료로 보고 가능 가능해요. 그러면 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찍을 수 있어요. 스캔 방식으로. 깨끗하게. 네,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막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노트창을 하나 띄우고 예를 들어한 달에 한번 아까 이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월아날로 보고 노트를 정리한다고 시작을요 사진을 화상 찍겠죠? 한 노트에 다 있는 그 사진들을 화복창을 띄우는 다음에 하나하나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순식간에 할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진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 기록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에버녹 타운에 연큰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하루 기록의 중요성을 알면은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되고 에버녹을 더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더 풍성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재밌어지고요. 실제 레고로트에 굉장히 애착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적인, 현재적인, 미래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적인 의미는 과거 시간에 사건 중 필요한 사실을 복구할 수 있어요. 당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 필요하다면 그 사실을 검색해서 내가 꺼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뭐 단순한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업상 비즈니스 상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위험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단추라면 어떨까요? 그게 몇억짜리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충분히,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 기록들을 잘 해놓고 잘 보관해놓고 도구임을 들여서 내가 필요할 때 향해 볼수 있다는 것을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이 기록은 이 하루 기록의 의미는 과거의 시간 중 사건 중 필요한 사실을 복구할 수 있다는 라 사실이고요. 현재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하루를 한번 성실하한 기록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 걸리는 거 알려고 그랬죠? 내 감정들을 한번 기록해보시고 그 상황들을 기록해보시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기쁨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루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헐러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감정적인 효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하루를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그것들을 피드백해 나가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자기 인지력 좀 어렵게 말하면 메타 인지력이라고 해요. 그 계획과 실행과 이런 그 간극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좁혀가는 노력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제3의 눈이라고 그러죠. 메타 인지력그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그에기는즉 뭐냐면 관리, 자기 관리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결국은 이 미래로 연결돼요. 미래는 내가 기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아직 효과를 얻을 수 없지만 왜냐하면 현재의 기록은 과거의 자산을 또 미래의 어떤 경쟁력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현재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좀 심리학적인 용어는 승리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컨트롤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에도 컨트롤될 것이고 자연의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기록의 힘이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기록을 잘해나가는게 이런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하루기록 도구로 자, 일단은 아까 보여드린 그 이런 도구를 사용해요. 스케트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에버노트에서 어,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피드백하는 거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한눈에 어떤 전문적인 템플릿 안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는 아마 힘들 거예요. 다른 디지털적으로는 도구의 특성상 그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피드백 하는 용도로는 전문적인 아날로드 를 쓰시는게 더나을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구를 개발한거고요 이름은 스케트라고 하고 스케줄과 투주의 준말입니다. 자, 이 도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구의 뒤쪽은 그 자유 노트가 있어요 라인 노트가 거기에 또 충분하게 필요한 노트들을 할 수가 있죠. 예, 이 강의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 이거는 제 책상에 막 이렇게 산끔씩 쌓이는 건데요. 정말 낙서하는 낙서장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적기 좀 그래요. 공간이 좀아깝기도 하고. 정말 막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존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꺼내서 중요한 걸다 적기도 하고 다른 어떤 <웃음> 어, 생각들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이거는사라이겠죠 사라지기 전에 수중이 뽑아됐기 때문에 어,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도구를 저는 주로 보니까 이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디지털 도구로는 에본 v 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날로그 도구로는 스케줄 자료와 메모지를 사용해요. 여기서 뭘 하냐면 스케줄링확률으 플레이, 실행 기록, 피드백 관리, 메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감점을 갖고 있는 분야의 것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디지털 룩으로는, 어, 에버노트를 스요알리미 이용한 스케줄이 하루 기록 메모, 빅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라고, 뭐, 워크플루우도 많이 쓰실 인데 그거에 약간 더 기능이 강화된, 어, 목록하고 정리 툴이죠. 앨범 노트 그거 하기이 약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아, 이게 쓰고 있고요. 특히 책쓰고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옥차 정리를 계속, 실물 아, 어떤, 한글이나 워드노트와 비교해가서 정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아, 루틴 실행 체크와이드를 에이트레이커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뭐 있죠. 그러나, 저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어떤 저만의 원칙이 있는데, 어, 가능하면 마른 도구가 안쓰려고 해요. 보니까 마른 도구 쓰는 게내생산성으로 어, 방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귀속길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더 깔았다가 썼다. 예, 그거 잘못하면 시간 낭비일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좋은 도구를 잘 선택해서 잘 오랫동안 쓰시는 게더 낫다는 라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하루 기록에, 이렇게 하루 기록을 쭉 했는데, 최종 목적은 뭘까요? 열심히 해서 그냥 마음의 어떤 그, 충만충만함 충락, 위안? 뭐 그런 걸만 얻는다 고하면좀 그, 그렇지 않아요. 최종 목적은 뭘까요?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장.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기록 툴을 사용하고 나름대로 어떤 주관에 따라서 지금까지 확실히 기록하고 학습에 것들을 활용하셨을 텐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기록하고 학습하고 충분히 성장하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변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왜그동 그렇게 많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기록하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런 성장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성장이 빈약한 것은 어떤 인력 그런 인력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약한 게 아니라 인력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들 내버파 내재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피터드로커는 역사상 유력한 확실한 학습 방법은 피드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필연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기록하시고, 그것들을 다시 취합하면서 들여다보고,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빠진 뭐 것들은 내일에 다시 승연하고요. 그 다음에 암기될것은 암기하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고 뭐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 하루 자체를 들여다보고, 피드백하고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드백은 체크고 곧 성장이고 학습이다 라는 말로 대체에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고노트를 단순히 뭔가 스토리지로 많은 것들을 집어넣는 공간으로 쓰실 게 아니라 그런 학습의 공간으로 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피드백하는 그 공간으로 쓰시면 애보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재미있어질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더잘 사용하실 수 있을겁니다. 단순 도구가 아니라 학습의 도구로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얘기죠. 첫 장에 이걸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학용기록이라는 그 개념으로 잘날개근육을 키우셔서 원하는 곳까지 그 목적지까지 잘날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린다. 몇 년일까요? 10, 10년. 네, 이분은 25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10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네. 어, 아니요. 뭐, 경우에 따라 오면스케치까지 네, 합치면 5년정도. 네, 네. 그래서 열심히 그 도구에 힘을 빌려서 근육을 키우시면 생각보다 빨리 나만의 여러분만의 세계를 주축하시고 거기서 신뢰도 들어가지를 얻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기행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찬영이었고요. 제 블로그 고요. 어, 제 전화번호인데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수가 있고요 시간관리 할일관리에 관리에 대한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이걸 끝내려다가 소개를 안하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서 에, 저는 뭐 사람이구요.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